보세요. 진앙지 갑옷. 맞습니다. 하진 않습니다. 진중하게 고. 이석이 목풍처럼 휘몰아쳐 엄청난 생산성을 발휘한다. 물론 마감 한 시간 전에 맞습니다. 소속이 없으면 이 녀석은 꼬시는 시는 법. 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야기를이야기를이들어이들어은이녀석니다 맞습니다. 사소한 말을 석은이 자신을 꾸준히 예뻐해 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을. 해줬다.